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그룹 bts 진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룹 bts의 진이 한국 솔로 가수로서 또 하나의 최단 기록을 달성했다는데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입니다 11월 18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발매된 진의 첫 솔로 싱글 디 아스트로나우트는 19일 오전 기준 스포티파이 4,9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 곡은 공개 16일 만에 4천만 스트리밍을 기록, 한국 솔로곡 중 최단 기간에 4천만 스트리밍을 달성한 타이 기록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곡은 앞서 스포티파이 10월 28일자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17위로 데뷔했었습니다. 지는 스포티파이에서 꾸준히 두각을 보여왔었는데요. 디 에스트로넛의 발표 이후 스포티파이 톱 아티스트 차트에서 역대 한국 솔로 아티스트 중 최고 순위로 데뷔하기도 했고, 데일리 톱 아티스트 글로벌 차트에서 7 3위의 이름을 올린 것이 그 기록입니다. 진의 솔로곡 중에선 디에스트로 t 3일, 유어스는 9일, 무은 11일, 슈퍼투너는 27일, 에피파니는 33일 만에 스포티파이 천만 스트리밍에 도달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일본 차트인 데일리 톱 아티스트 재팬에서도 1 0 0위의 이름을 올리며 한국 남자 솔로 가수 중 최고 순위로 데뷔했다는데요. 디에스트로 t 은 세계적인 밴드인 콜드플레이와 지니 공동 작사, 작곡한 곡이며 발매와 동시에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이튠즈 1위를 휩쓸며 발매 16일 만에 103개 국가 1위를 달성했고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의 아이튠즈 톱송 1위를 석권 세계 8대 음악 시장에서 퍼펙트 올킬을이뤘다는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악 100에선 51위로 데뷔했고 역대 한국 솔로곡 중사이의 젠틀맨 다음으로 높은 순위입니다. 한편 1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2022년 1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BTS진, 2위 b t s 지민 3위 워너원 강다니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19일까지 보이그룹 개인 703명의 브랜드 빅데이터 1억 823만 5593개를 추출해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 행동 분석을 가지고 만든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브랜드 평판지수를 분석했는데요. 지난 10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1억 414만 5906개와 비교하면 3.93% 증가한 것입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인데요.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 진 브랜드는 참여지수 675741만 미디어지수 615959만 소통지수 1 1 7 9 2 3일 커뮤니티지수 3965,78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436,711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2556070과 비교하면 151.82% 상승한 것인데요 V그룹 중 메이커로 따진다면 BTS의 진이 최고급 명품이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지금까지 BTS